뉴스를 보다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면이나 정치면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사회면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고 정치면은 어느 시대나 아재들의 인기 코너라 할수 있죠. 하지만 경제면은 정치 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용어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식 채널인 만큼 종종 경제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업 공개 IPO와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2020년도 기업 공개 IPO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SK바이오팜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큰 화제거리였는데요. SK바이오팜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거 몰렸으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전세계적으로 한류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방산소년단 등이 소속되어 있는 연예사로 최대 주주는 방시혁 대표이고 2대 주주는 넷마블입니다. 그렇다면 IPO라 불리는 기업 공개는 어떤 뜻을 의미할까요? Initial Public Offering, 줄여서 IPO는 일정 규모의 기업이 주식 상장 절차를 밟기 위해서 외부 투자자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행하는 주식 공매를 뜻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에 의한 자금 조달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비해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사업성과 실적을 평가받아 지속적인 성장 자금을 마련하고 공개 기업으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관문입니다.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은 IPO를 통해서 거액의 기업운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고 확장비용이라든가 연구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사전예비협의를 거친 이후 상장증권사를 선정,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이후 장내 진입을 위한 최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주를 찍어내 투자자를 모집하고 증권거래소에 실제 상장 승인을 받는데요. 그후 날짜를 확정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는 것이죠. 2015년에 세계 최대의 IPO가 진행된 증권거래소는 홍콩증권거래소입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영국 통치 시절인 1891년에 세워졌으며 1997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특별행정구가 되면서 동일하게 운영중인 곳이죠. 중국은 정치체제로 사회주의 체제가 적용되어서 경제개념에서는 자본주의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중국투자로 가는 관문으로서는 홍콩거래소는그 중요도가 높습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경제체제는 오랫동안 줄곧 공산주의를 고수해서 1970년대 후반 개혁 개방을 선언할 때까지는 주식시장의 명맥이 끊겼었죠. 1990년이 되어서야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재개설되었기 때문에 경험 면에서도 홍콩 증권거래소의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아시아에서 시가총액으로는 도쿄 증권거래소와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더욱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기업 공개 면에서는 홍콩 증권거래소의 진행이 가장 활발했었죠.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는 미국, 중국의 무역전쟁과 2019년에 있었던 중국과 홍콩과의 갈등 등의 여러가지 정치 위기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IPO는 20%나 급감했는데요. 20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IPO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6월 SK바이오팜의 IPO는 청약증거금으로 31조에 육박하는 금액이 들어오면서 한국 청약증거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IPO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설립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본금이 50억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이 150 이상이 요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은 큰 규모의 재원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죠. 이제 IPO에 이어 다른 경제 용어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큰 기업회사를 경영하는 차이는 그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근대사에 있어 회사라는 개념이 생긴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많은 기업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죠.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기업들의 자본금은 수천억을 넘어서 조단이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주식회사들이 사업을 하려면 상상초월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 단위의 돈은 한 개인이 마련하기에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회사가 돈을 조달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그리고 주식을 찍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들은 채권과 주식 시장에서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돈이 필요한 기업이 이를 확보하는 데는 다시 말해 채권 발행, 은행 대출, 그리고 주식을 통한 자본금 조달 방식이며 이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PO 기업 공개 등을 통한 과정이 있다던가 하는 흐름도 있지만 이야기를 깊게 한다면 어려워질 수 있는 내용이니 쉽게 말해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유상증자라 할수 있죠. 주식을 발행해서 이를 수요자들에게 팔면서 일정한 가격을 수요자들에게 받는 겁니다. 유상증자가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식을 주는 것을 뜻한다면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두 가지 증자의 공통점은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이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뭐가 남는다고 주주들에게 무상증자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언급하고 우선은 유상증자에 대해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 수요자들에게 가격을 받는 유상증자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대출이나 채권에 비해 장점이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가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상환에 부담이 없습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끊임없이 주주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며 투자자들은 주식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이에는 민감하더라도 회사의 되살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죠. 만약에 대량의 주식을 발행하고서 많은 자본금으로도 회사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도산한다거나 주가가 부진하게 되면 경영진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유산증자는 대출과는 달리 자본금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 사업에 유용하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회사는 유상증제를 시행할수록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궁금증이 들수 있는데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갖고 있어야 할 주식의 지분이 높을수록 경영을 하는데 좀더 안정적이면서도 외부의 간섭을 덜 받게 되는데요. 주식을 발행해서 다른 투자자에게 나눠주면 줄수록 외부의 입김이 강해지니 기업 경영에 있어 제약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시장에 있던 주식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가치가 소폭 하락하여 회사의 신뢰가치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는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마련하기도 했죠. 유상증자는 회사의 돈을 늘리기 위해 이루어지지만 이에 반해 무상증자는 증조를 하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눠주는 형태의 증자인데 회사가 가진 이익익여금 자산재평가적립 등을 통해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 지급하는 형식이죠. 무상증자를 하면 발행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회사의 자산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인기관리를 위해서라고 보는 편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나서 좋은 일이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내부에 잉여금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이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신호이며 회사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호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라고 해서 꼭 호재만은 아닌데요. 무상증자를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작전 세력들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제용어 상식업을 위한 영상으로 기업 공개 IP,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